RFTC 수신률은 한 50% 정도 나오고 네. 3척은 88.5FM 그래서 음악을 이렇게 라디오 나눈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 안테나는 뒤쪽에 아, 이, 이어폰은 여기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설정을 했고 소리를 들어볼 수있고요 안테나는 선을 조금 연장을 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조인을 해서 아, 여기 창밖 쪽에 이쪽으로 빼놨습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잘 들리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